오케이 착코 아 파이크 저는 우루프에서 이속파이크를 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기속으로 가자 어? 룸버그가 나서 강제로 감전을 들기 전까지 말이죠 이거 봐 이거 봐또또 또 버그 났어 다 기본 룬 들고 왔잖아 누가 <웃음> 우루프에서 착취를 들고 와 <웃음> 어딜 가시려고 안녕하세요 반가 <웃음> 다른 챔프들은 URF하면 은 이런 거 라인 클리어 개빠른데 하이크는 평타치고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아 에코 상단은 개빡세 하드모드같은 끌어그치지 잡았! 잡았냐? 잡았냐? 어. 야! <웃음> 와 유지력 차이 개 큰거 봐 야! <웃음> 어 찐텐으로 즐거워 지금. 어 너무 행복해. 어 파이크. 어 파이크 너무 짜릿해. 어 너무 스레이 같은. 예 그래. 뭐야 너? 죽어. 뭐야? 정말 안쓰네 저에코드병 있어요 무슨 병이 있냐면은 파이크 같은 애들 있지 이런 궁극기 이거 씹으려고 어떻게든 씹어보려고 <웃음> 끝까지 빈길 안쓰다가 다른 스킬 먹고 주고. 파이크 교색기 그 같은 살짝 가벼운 스킬? 안돼 전멸예측! 오오 이게 이게 안 맞았다고?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와 잭스 다이어트 했노 몸이 삐쩍 말랐네 좀잘 먹고 다녀라 어? 좋아요 기다렸다가 샤! 아! 솔직히 이거는 전멸 했지 못했다 애가 좀 길잖소? 애가 어? 가잇? 뚜벅이 음, <웃음> 새끼? 뚜벅이 <웃음> 새끼 어? 궁기 뺐죠? 나궁기 공기 돌아온다 궁기 공기 돌아온다 나궁기 돌아온다 시간 딱돼 딱돼 하나 두번 야 개맛있고 어 너무 맛있다 아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응, 넘어가고 트리플길 그니까 아무리 다이어트 했어도 이렇게 대놓고 오는거는 가지가 없지 탁야 이렇게 넘기고 아 예측! 너무 먼 미래를 봤다. 오케이. 스무스 했다, 방금 거. 그으 응, 아니야. 파이크는 개사기 캐기 때문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에헤! 새끼오 <웃음> 잠깐만! 에헤새끼 이걸로 먹어라! 오 어, 안죽네? 너무 에다르 <웃음> 아이 잘 있어라 인간아 야너좀잘 싸우는구나 내가 특별히 다음에 싸울 길을 두도록 하지 날로 갈 거야 날로 갈 거야 날로 갈, 갈 거야 에이 인간 에이 인간 어이 독공부에 쓰는 인간. 오, 이제 인간이 아닌 것까지 나를 공격하려드네 어이 인간 어 인간 어 <웃음> 인간 나도 안 끌거야 어 인간 죽어라 오 자크 아니요, 그래도 일단, 저희 무서움은 저기에 많이 닿았을 겁니다. 다음 텐 정당한 영광, 올려보도록 하도록 하죠. 안 아, 하는 쪽으로 다가할것 같은데. 오이! 나는 또 지나간다구. 오이! 아이! 어딜 보시는 겁니까? 여긴 셋. 오, 잠깐만! 저한테 화가 많이 난 에코다! 야, 나한테 화, 화가 많이 난 에코다! <웃음> 화가 많이 난 오리아나랑 에코다! 그래! 야! 오, 미친! 사라졌어! 야, 얘도 사라졌어! 아, 이거 피아멘트 팔아버리자. 피아멘트 필요 없어. 피아멘트 팔고, 이거, 말파이트가산게다이기 아, 잠깐만, 내가 너보다, 너 죽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하나있어 두꺼비 옮는 거였거든? 오케이. 두꺼비 옮었으니까난 이제 가, 간다. 알았어. 오케이, 살았고, 나한테 또 화가 많이 난 오리아나 등장트. 그래, 끌고, 끌고, 경 다치고, 궁극기 짱냥빵! 그리고 그래 끌고 이 하고 기다렸다가 공게하는데안 죽어버리고 나 큰일 났고 올라 단단하고 얍막야 우리 싸워봐 <웃음> 야 우리 <둘이>. 아싸 <웃음> <알았어>, 도와줄게 <웃음> 하나, 둘, 셋! 아 나. 이거는 일단, 어차피 즐길 건다 다 즐겼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. 안 돼! 아니, 돼! 하나, 둘, 셋! 아이고! 아이 궁극기를 아이 야, 아이고! 아 와라. 에막을수있 어？우리 안왔네야 오, 오! 야, 진짜 챔프 차이？와, 이 겼다. 이건 실력 차이. 재밌는 파, 파이크가 파다 봤대. <웃음> 아, 재밌었다. <웃음> 애니가 나와가지고 애니만 안 나갔으면은 뭐 어떻게... 뭐 그렇게 될수있었을게 같지는 않다.